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운동은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라는 운동입니다. 데드리프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있는 중량을 바닥에서 직접 뽑아 올리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초급자분들보다 약간 중급자 이상 정도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하는 부위는 이 후면에 있는 근육 전체를 다 쓰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고중량을 다룰 수 있는 운동이고 한 6번에서 8번 정도까지 반복할 수 있는 중량으로 그 중량에서 한 3번에서 4번째 세트까지 반복할 수 있는 정도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자세를 설명해 드릴 텐데 바벨과 정강이가 다 달락말락한 위치 정도에 세팅해 주시고요. 다리 넓이는 골반 넓이 정도로 편하게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고관절을 접어서 우리 엉덩이를 뒤로 길게 밀면서 상체를 숙여주는 힙힌지 동작을 만들 거고요. 자,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에 텐션감을 느끼면서 그대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때 만약에 허벅지 뒤쪽이 너무 땡겨서 내가 잘안 늘어날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무릎을 살짝 굽혀서 상체를 세운 자세를 유지해 주시면 되겠고요. 허벅지 뒤쪽에 여유가 된다. 그러면은 무릎을 약간 펴서 뒤쪽에 텐션감을 충분히 느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벨을 그대로 꽉주시고 자, 호흡을 크게 들이마셔서 몸통에 공기를 빵 채워주시고 그대로 뽑아 올리실 거예요. 다시 천천히 고관절 접어서 휘핀지 상태 만들며 내려가고 호흡 크게 들이마시고 그대로 뽑아 올리시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광배근의 긴장이 풀리게 되면 어깨가 앞으로 말리면서 허리가 숙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꿈치를 뒤로 살짝 돌려서 광배근의 긴장을 잡아주시고 흉곽을 위로 세워서 상체를 꽝꽝 고정해 주신 다음 똑같이 힙핀지 상태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상체를 고정시킨 후에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몬스터짐과 함께 하면서 일단 몸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 운동에 대한 지식도 정말 많이 쌓이게 되었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운동에 대한 지식, 영양에 대한 지식 많이 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강해지시는 몬스터진 구독자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